아 강아지도 신기한 거야강아지거 아니야? 때소어라기가데지아아 I'm young, I'm 안녕. u n g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I'm young, I'm y 이 u n g I'm young, 여 m young, I'm y o 남자 g